뭘 맥모닝 가자, 바로 깨지. 하면서 들어갔어요. 카운터. 아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텐이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수축 빠져주세요. 누군지 아직 몰라요. 파란색 디버프이신 분들은 조심. 다도망다니시는게날 수도. 파란색 디버프 끝났고요. 링 겹친 거 조심. 러커니 맘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피할거 피하고 누가 각끝 확인 카운터 4줄 네 뒤막차예요 4줄 네뒤 막차 막차 때는 아예 가운데 가지 마세요 다 드신 분은 문양 없어질 때까지 파란색 숙주 누군지 아나 아니면 혼란님인데굳지 말고 한 줄만 더 까주실 분한줄더 까면 막찬데 디버프 없는 분만 파란색 아닌 분만 오케이 막차 문양관리 할게요 문양관리하고 딜할게요 저희 문양 다없어지면들어갈거예요빼리시죠 <웃음> 이렇게 문양 다있구요웃지마은 겁니다 요거 하고 갈거에요 곱삼 곱삼 십자가 모양 나이스 가로로 크게 먼저 터져요 이거 본인 화면만 집중하세요 똥 맞으면 아, 아프니까 가로 한번, 세로 한번, 가로 한번, 세로 한번 그니까 위에 위에요 위에 가로 터져요 가로 그 다음 세로 터집니다 그 다음 가로 터져요 가로 크게 마지막 네모 그 다음 마지막 세로 조심하세요 세로 터져요 내려오면은 펑크님 암수 버프주시고 주줄 남으면 바로 무력이에요 카운터 아끼시고 스카우터랑 저 카운터입니다 무력준비 회수 있으신 분들은 잘터시는데요 오른쪽부터, 이파티 오른쪽 슝슝님은 가운데해 회수 좀 던져주세요 오른쪽 다 되면 이모티콘 막 쳐주시고 왼쪽은 아띠님이 먼저 빼주세요 무려 아띠님이 먼저, 절반까지 이파티 오른쪽 됐어요 네 가운데 나이스 뭐 밑에 카운터 실패했는데 일단 살았어요 포션 드시고 드리블 남아주시고 네 드리블은 12시 위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부 12시 네, 거기서 그냥 빼기 치면 되나요? 네네 네. 죽으면 근데 전멸이에요 외부가 거의 안리는게 나고 네 아예 딜이 안 박혀요 아딜안박혀 네, 네. 네. 돌아다니십니다 아네열 줄에 무력하셔야 돼요 이 파티 그리고 홀라님 12개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홀라님만 드셔야 돼요 분배 강화 2파티 1파티는 각각 3개씩 10줄 무력준비 1파티는 무력 2파티도 무력할 때 회수 아끼지 말고 터세요 2파티 혹시 지금 몇줄인가요? 12줄이요? 오케이 저희는 네, 4줄에 딜컷할게요 1파티는 무력준비 무력하기 유혁 성공 네. 콜라님 12개 드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채팅으로 많이라고네 뭐 딜컷 딜컷 쏘리 딜컷 그 2파티 4줄 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1파티 3개 아직 안 되신 분 4줄이요 네, 고 딜할게요 저희 하나씩 리필할게요 1파티 다 3개니까 시간 초기화 되게 완완 됐으면 혼란이 먼저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1파팀 어, 어, 어. 나와요 나와요 어, 어, 어. 다 나왔나? 어, 어. 1파, 어, 어. 1파 나가죠. 팀. 네 나왔습니다. 네다 나왔네요. 끝. 좋다 좋다. 내려오면은 저희 희진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콜 드릴게요. 그걸 빡딜 그래. 할게요. 아재는 없어서. 음, 뭐. 버프 줄수 있으면 주시고 암수 쉴드 까고 무력까지 무력 대 회수 털게요 여기 밟아야 돼요 한시 안 밟으면은 스킬 못써요 여섯시 피 관리 하시고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암수 들어갔어요 여기부턴 이제 장판이 좀 많이 겹쳐서 귀찮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눈통 조심하세요 매두사 세번 나와요 한번한번세번 그냥, 별부터 저희 먼저 먹을게요. 링 겹치는 거 조심. 카운터, 까비. 죽지만 않으면 깹니다, 저희. 딜은 남아 돌아서. 보면 시면... 아띠니 맘수 한 번. 메두사 세 번. 아띠니 맘수, 나이스. 팀별끝 확인. 건별 아직 좀 많이 남았어 네. 건별 천천히 드시고. 이거 똥빼 주세요. 아따님 똥. 환영해. 여기 이 가운데 깔렸네. 어이... 아부 좀 뺄게요, 밑으로. 어, 와졌네, 밑에. 건별 천천히 드시고 나이스 갈게요. 건별 다 넣었어. 오케이. 제 문양들 먹을게요. 검위끝 확인. 이거 가운데 석박 걸려요. 석박. 노란색 터지면속 석박입니다. 여기 석박 걸림. 오케이 끝. 다이스 끝. 대이 암수하나 이거 뭉쳐야 돼요 뭉쳐 밟아야 돼요 같이 으아. 됐어요 이제 피하면 돼요 저 빨간색이 거의 한 방이거든요 저건 어떻게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똥 생긴 거 조심하시고요 문양 관리 안 되신 분 먼저 드시고 이거 안 보이면 메가 빠지셔도 돼요 뭐 보신 분피 관리 럭커님 암수 한번 검은색 2번 끝. 넵 지금 루테님도 문양 한번 확인하시고 없어지신 분들 자꾸 확인해주세요 지워진 건지 더 먹은 건지 카운터 쳐주시고 까비 빨간색 조심 아직 막차있어요. 54줄이 막차거든요 일부러 좀 천천히 밀고있어서 문양관리를 하시고 가운데 속박 먼저 터져요 그 다음 두번째 줄 터짐 <웃음> 터졌구요 매주사아 음. 지금 부셔주신거예요아 막차 막차 이거 못오시면 쉬죠. 바닥 마지막까지 피해야돼요한번더 나이스 망각걸렸거든요 펑크님 스킬쓰지마요 문양관리 문양막차예요 문양 먹을게요 문양 다 없어졌나? 문양 없어졌으면 딜할게요 펑크님 디버프 다 없어지면 딜은 해도 돼요 스킬쓰는거 속박조심한번 가운데 먼저 터지고 두 번째 줄 터져요 노란색 곱삼 뿌릴입니다 뿌릴 플러스 1 정가운데 동그라미 정가운데 굿굿 아, 이건 왼쪽 원 크게 터져요 왼쪽 원 왼쪽 원 크게 터집니다 네모 미치네요 왼쪽 조심 왼쪽 조심 그 다음에 오른쪽 터져요 오른쪽 별 위에 오른쪽 크게 그 다음 위에 크게 터집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육각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 크게 터져요 밑에 밑에 조심 내려오면은 펑크니 암수 깍딜 할게요 여기 샨디 쓸테니까 짤 패턴 무시하고 좀 빡딜하셔도 돼요 똥은 터지거든요? 똥은 서포님들이 좀두개 정도는 빼주는 게 좋아요 네개까지못 빼도 레두사 이거 좀 늦게 터지거든요? 하필 이 패턴이냐? 20줄 남았습니다 암수 들어갔어요 카운터 패턴 써요. 이거 똥 터지면은 그냥 왼쪽으로 뺄게요 굳이 많이 안 빼주셔도 돼요 또 피할 때 있으니까 똥 빼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서포님들 갇혀서 오시면은 저희 이파티 건슬림 암수 숙주는 펑크님 숙주 펑크님만 빠지면 돼요 펑크님 6시로 도망가주시고 패스. 펑크님한테 가면 안 돼요, 저희. 디버프이신 분. 이거 나오면 카운터. 되시는 분은? 라디오. 오가는 넘어갔네요. 나이스. 나이스. 장실 갔다 육관 설명드릴게요. 나 장실 좀 중... <웃음> 나도 뭐 먹을 것좀 찾아.